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3과목 PC 운영체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C 운영체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운영체제의 기본 개념, 그 다음에 도스, 유닉스, 윈도우, 전산형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도스와 유닉스 명령어는 같이 비교하는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같이 공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아, 여러분들의 교재에 96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96쪽 보도록 하죠. 자 여기 보니까 운영체제의 개요가 나와 있습니다. 운영체제, 영어로는 뭐라고 합니까? Operating System이라고 하죠. 자이 전산 영어 지문으로도 많이 나오는 지문이기 때문에 영문으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운영체제, Operating System이라고 하고 예, 컴퓨터의 하드웨어와 일반 사용자 간의 위치에서 사용자들이 보다 쉽고 편하게 컴퓨터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리려주는 시스템 소프트웨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와 사용자 간의 의사소통, 인터페이스 역할을 담당하는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뭐라고 한다? 운영체제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운영체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사용자가 있고 하드웨어가 있다고 하면 이 사용자와 누구 사이에 하드웨어 사이에 인터페이스 역할을 담당하는 이 프로그램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운영체제라고 한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운영체제의 기능을 보니까 시스템을 보호하죠. 초기 작업 환경 설정하고, 사용자와 컴퓨터 간의 인터페이스를 담당하죠. CPU 스케줄링 담당하고, 프로세스 관리, 주변 장치들, 주변 장치들 관리 감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운영체제의 성능 평가 요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운영체제의 성능 평가 요소 중요합니다. 별표 해놓으시고. 아, 운영체제의 성능 평가 요소. 이 운영체제가 좋다, 나쁘다라는 거는 예, 처리능력 향상, 응답시간 단축, 사용가능도의 증대, 신뢰도 향상 이네 가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처리능력 향상, 스 p u t 이라고 하죠 즉 단위시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양을 처리할 수 있는가를 나타내겠죠 응답시간은 즉턴 n 라운드 타임, 컴퓨터에게 작업을 지시하고 그 결과를 받을 때까지 시간을 응답시간, 턴 n 라운드 타임이라고 하죠 응답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 보면 단축해야 됩니다. 즉 컴퓨터에 명령을 열을 었때 10초 만에 응답했다, 5초 만에 응답했다 어느 게더 좋은 운영체제가 될까요? 그렇죠. 1초 만에, 저 짧은 시간에 응답한 운영체제가 더 좋은 운영체제가 되겠죠. 그래서 응답 시간은 어떻게 한다? 단축시켜야 한다. 시험에는 이게 뭐로 나와요? 응답 시간의 증대 이런 식으로 틀린 지문으로 이렇게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잘 눈여겨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사용가능도의 증대 Availability에서 사용자가 스템을 고장없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나타내겠죠 신뢰도 향상 컴퓨터 그 처리 결과를 얼마나 정확하게 처리하냐 얼마나 믿을 수 있냐 이걸 나타내겠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할 내용이 운영체제의 성능평가 요소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건 적어놓으셔야 됩니다 운영체제의 성능평가 요소 중에서 이 비용은 포함되지 이 않습니다. 비용은 이 영어로는 이제 cost라고 하죠. 네, 적어놓으셔야 됩니다. 운영체제의 성능평가 요소 중에서 뭐는 포함이 되지 않는다? 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적어놓고 잘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운영체제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여기 보니까 우리 교재 안에 있는 것들은 MS-DOS, UNIX, Linux, Windows 이런 내용들이 있군요. 네,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체제 구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영체제는 크게 제어 프로그램과 아니, 처리 프로그램을 나눠 주고요. 제어 프로그램, 컨트롤 프로그램은 감시 프로그램, 작업 관리, 데이터 관리 프로그램을 나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암송하실 때, 암기하실 때는 이 감자밭에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시 프로그램, 슈퍼바이저 프로그램에서 컴퓨터 전체 시스템의 상태를 감시 감독하죠. 처리 프로그램인 프로세스 프로그램에서 어떤 것들이 있나요? 언어 번역 프로그램, 서비스 프로그램, 문제 처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언어 번역 프로그램은 사용자가 작성한 이 프로그램을 기계어로 이제 번역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써 컴파일러, 어셈블러, 인터프리터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 서비스 프로그램은 유틸리티라든가 정렬, 병합 프로그램과 같이 사용빈도가 높은 프로그램을 제작 회사에서 미리 프로그램화해서 제공하는 프로그램들을 뭐라고 합니까? 서비스 프로그램이라고 하고 문제 처리 프로그램은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기에 작성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중에서 유틸리티 잘 보셔야 되죠. 서비스 프로그램 중에서 유틸리티라는 게 뭡니까?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서 텍스트 에디터, 디버거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뭐 압축 프로그램이라든가 백신 관은 프로그램 다 뭡니까? 유틸리티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기초 문제를 통해서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에 보니까 어이 사용자와 하드웨어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담당하고 하드웨어 자원을 관리하고 스팀 및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에 도움을 제공하는 거 뭐라고 했습니까? 컴파일러 운영체제, 인터프린터, 어셈블러 중에 뭐예요? 운영체제가 되겠죠. 나머지 컴파일러, 인터프린터, 어셈블러 얘들은 다 번역기죠. 번역기. 사용자가 작성한 프로그램을 기기로 번역할 때 우리는 이 번역기가 되겠죠. 이 나머지 것들은.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컴퓨터에게는 효율적인 자원 관리를 사용자에게는 편리한 사용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소프트웨어.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운영체제라고 부르죠. 3번에 컴퓨터 시스템의 구성을 나타낸 다음 그림에서 가로 안에 가장 적절한 것 같습니다. 사용자, 응용 프로그램, 시스템 프로그램, 하드웨어. 사용자와 하드웨어 간의 의사속도 역할을 해주는 프로그램. 이 우리가 뭐라 했습니까? 운영체제 영어로는 뭐라고 했죠? Operating System이라고 했죠. Operating System. 자 여기 보시입니다. 정답 1번. Application 프로그램, 응용 프로그램이죠. 컴파일러 번역기죠. 모뎀은 우리가 사과목에서 배우는변복조이가 되겠습니다. 정답 1번. 자 4번 문제. 컴퓨터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하드웨어 장치와 일반 사용자 사용자에서 실행되는 응용 프로그램간에 중간에 위치해서 컴퓨터 시스템을 제외하고 관리하는 것 뭐라 그랬습니까? 오퍼레이트 시스템, 로더, 컴파일러, 인터프리터 뭐라 그죠 오퍼레이트 시스템, 운영 체제 되겠죠? 5번에 운영 체제의 특성입니다. 거리가 뭔가? 효율성, 신뢰성, 복잡성, 용이성. 운영 체제는 효율적이어야 됩니다. 그 결과를 믿을 수 있어야 되고 처리 결과가 정확해야 되고 사용하기 쉬워야 된다는 얘기죠. 운영 체제의 특성 중에서 복잡성 운영체제가 복잡하게 되면 사용자로부터 외면을 당합니다. 복잡하면 안 됩니다. 사용하기 쉬워야 됩니다. 3번 정답입니다. 6번 문제 보겠습니다. 운영체제의 목적과 가장 거리가 먼거그렇습니다 성능 향상, 응답 시간의 단축, 단위 작업의 소용화, 신뢰성 향상 자 보세요. 운영체제는요. 성능 향상, 컴퓨터의 성능 향상을 위해 서 쓰는 거 맞지요? 응답 시간의 단축, 그렇죠? 컴퓨터 명령했을 때, 바로바로 바로 이제 처리를 해줘야겠죠. 응답 시간 단축하게 쓰는 거죠. 단위 작업량의 소용화. 단위 시간 동안에 처리할 수 있는 일의 양이 많아야겠어요? 적어야겠어요? 그렇죠. 에, 조, 조 운영체제는 단위 시간 동안에 많은, 어게합니까 내용을 처리할 수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단위 작업량의 소용화가 아니라, 뭐로 해야 맞겠습니까? 이거는 대형화. 이런 식으로. 지문이 나와야 맞겠죠. 3번 정답이고요. 신뢰성 향상이 되어야 한다. 맞는 이야기죠. 정답 3번입니다. 7번 문제 보시면 컴퓨터 시스템의 성능을 최적화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운영체제의 기능과 가장 거리가 먼거고습니다 기능 초기 설정 기능, 인터페이스 기능, 이식성 기능, 시스템 비보호 기능 뭐가 틀렸죠? 4번에 운영체제는 시스템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호해야 되죠. 비보호하면 안되겠죠. 4번 정답입니다. 8번 문제 보시면, 운영체제의 수행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걸 했습니다. 하드웨어 장치와 프로그램 수행 제한한다. CPU 스케줄링 한다. 아, 기억 장치의 할당및 회수를 한다. 통신회선의 신호 변화를 한다. 운영체제의 기능에 해당하지 않는 건 뭡니까? 4번에 통신회선의 신호 변화를 한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뒤쪽에서 배울 모뎀의 역할입니다. 모뎀. 모뎀. 변복적인 역할이기 때문에 정답을 물어보셔야 됩니까? 4번.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9번의 운영체제의 성능평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올바르지 않은 걸 찾으라고 했군요. 신뢰도는 시스템이 조직 문제를 얼마나 정확하게 해결하는가를 나타내는 예, 속도다. 신뢰도 정확성. 맞죠? 그 다음에 처리 능력은 수치가 높을수록 좋다. 그렇죠. 수치가 높을수록 좋은 것 같죠? 사용 가능도는 시스템을 얼마나 빨리 사용할 수 있는가를 나타낸다 그렇죠. 응답 시간은 수치가 높을수록 좋아요. 아니요. 응답 시간은 수치가 낮을수록. 즉 뭐요? 빨리 처리할수록 좋다는 얘기죠. 응답 시간은 낮을수록 좋다 이렇게 되겠죠. 4번 응답이고요. 10번에 운영체제 의 성능평가 항목과 가장 거리가 먼거 그랬죠? 리얼라이빌리티 신뢰성이죠. 그 결과를 얼마나 믿을 수 있는가. 이렇게 볼... 예, 시, 신뢰성이 있었죠. 2번에 수루프, 단시간당원에 처리할 수 있는 일의 양. 이게 뭡니까? 처리율 되겠죠. 처리율 있죠. 그 다음에 코스트 비용은 없다 그랬습니다. 비용은 없습니다. 정답이죠.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어 v a i l a b i 에서그 처리 결과를 어떻게 합니까? 예, 얼마나 이제 예, 사, 사용자가 사용하고 사용자가 시스템을 사용하고 싶을 때 바로 사용할 수 있는가를 나타내죠 사용 가능도. 예, 그래서 정답은 몇 번입니까? 3번에 코스트 운영체제 성능평가 항목이 없는 건 뭐다? 코스트 비용 잘안송해놓으셔야 되고요. 11번에 스텝의 성능을 극대화하기 위한 운영체제의 목적입니다. 올바르지 않은 거랬죠? 응답 시간을 지연한다. 처리 능력 증대, 신뢰도 향상, 사용 가능도 증대. 어, 틀렸죠? 응답 시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연하는 게 아니라 단축시켜야 한다. 고 했습니다. 정답 1번이고요. 12번. 운영체제에 대한 설명입니다. 틀린 거였습니다. OS는 운영체제죠? OS는 컴퓨터를 사용자의 중간제 역할을 한다. 했죠. 그렇죠. OS는 하드웨어및 주변장치를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그렇죠. 3번에 하나의 컴퓨터 내 모든 소프트웨어는 각각 자신의 OS를 따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윈도우라는 이 운영체제 윈도우라는 이 운영체제가 있다고 라 하면 이 운영체제 안에 뭐가 깔리는 거예요? 뭐 워드 프로세스도 깔리고 그 다음에 엑셀 같은 프로그램도 깔리는 것이고 게임 프로그램도 깔리는 거죠. 하나의 운영체제에 여러 개의 운용 프로그램이 설치되는 거죠. 네, 정답은 3번입니다. 사번의 일반적으로 OS는 사용자가 컴퓨터를 제어하기 쉽게 할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그렇죠. 정답 몇 번? 3번.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13번 문제 보도록 할까요? 운영체제 역할입니다. 틀린 거 그랬죠? 1번에 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한다. 2번에 사용자 간의 데이터 교환을 가능하게 한다. 3번에 하드웨이 메모리 관리와 입출력을 보조한다. 원시 프로그램을 기계로 번역한다. 뭐가 틀렸습니까? 원시 프로그램을 기계로 번역한다. 이건 뭐에 관한 내용입니까? 언어 번역기에 관한 내용이죠. 뭐에 관한 내용이다? 번역기에 관한 내용이죠. 4번 정답입니다. 14번에 운영체제를 제어 프로그램과 처리 프로그램으로 구분했을 때 제어 프로그램에 해당하지 않는 거 그랬죠. 제어 프로그램 어떻게 우리가 외웠습니까? 감, 자박, 대, 이 감, 자박, 대이 이렇게 외우시라 했으니까 3번에 문제 프로그램, 처리 프로그램에 속하는 거죠. 3번 정답입니다. 15번에 운영체제 서비스 프로그램 중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텍스트, 에디터, 디버거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거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유틸리티라고 하죠. 유틸리티. 3번 정답입니다. 다음에 16번 볼까요? 운영체제를 기능상 분류했을 경우에 다음 내용이 들어가는 것. 작업의 연속처리를 위한 스케줄 및 시스템 자원할당을 자원 담당한다. 이게 뭐야 작업관리. 작업, 작업 담당하니까 작업관리 프로그램 되겠죠. 정답 이번니까 1번에 답이 되겠고. 17번.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서 사용비도가 높은 프로그램을 시스템 제공자가 미리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공해주는 처리 프로그램을 뭐라고 그러냐 물어봤죠.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럼 뭐라고 보셔야 되죠? 감시 프로그램, 작업관리 프로그램, 데이터관리 프로그램, 서비스 프로그램. 서비스 프로그램 되겠죠.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서 제공된 프로그램입니다. 서비스 프로그램. 18번. 컴퓨터 센터에 작업을 지시하고 나서부터 결과를 받을 때까지 시간을 뭐라고 하죠? 턴 올라운드 타임 응답 시간이라고 하죠. 턴 올라운드 타임 뭐라고 그래요? 응답 시간이라고 부릅니다. 응답 시간. 컴퓨터 명령을 수행했을 때그 처리 결과 처리하고 나서 그 결과를 되돌릴 때까지 시간을 의미하겠죠. 자 이렇게 보셨고요. 자 이어서 운영체제 운영 방식에 대해서 확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영체제의 운영 방식에서 일괄 처리 이거 뭡니까? 배치 프로세싱이라고 하죠. 신문에 여러분들이 제 배치처리라고 이렇게 나오니까 잘 보시지, 영문으로도. 배치처리, 이건 뭡니까? 일정량의 데이터를 일정한 시간에 모았다가 한꺼번에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일정량의 데이터를 일정한 시간에 한꺼번에 모았다 처리하는 방식을 뭐라고 한다? 일괄처리 방식이라고 하죠. 급여계산, 한 달에 한번 하면 되는 거죠? 연말정산, 모았다가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 아닙니까? 다 뭡니까? 일괄처리, 배치처리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니까 실시간, 리얼타임 프로세싱이라고 하죠. 리얼타임, 뭐예요? 자료가 발생이 될때 바로 처리하는 방식이죠. 즉시 처리하는 방식이죠. 자석 항복이 뭐 자석 예약 시스템이라든가 영화표 예매를 한다든지 산업 제어시스템, 온라인 은행 업무 이런 것들은 다 실시간, 리얼타임으로 처리하셔야 되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다중 프로그래밍과 다중 처리가 있는데 두 가지를 비교하셔야 되죠. 다중 프로그래밍은 멀티 프로그래밍 시스템에서 한 대의 컴퓨터 메모리에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동시에 적재해서 실행하는 방식입니다. 한 대의 컴퓨터 메모리는 이, 이 CPU가 몇 개라는 얘기예요? 한 개라는 얘기예요. 하나의 이, 이 컴퓨터에 CPU 하나를 가지고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동시에 처리하는 것이라면 이 다중 처리 시스템은 멀티 프로세스 시스템이라면 한 대의 컴퓨터에 중앙 처리 장치가 두개 이상 있어서 여러 작업을 동시에 병행해서 처리하는 방식을 뭐라고 합니까? 다중처리, 멀티프로세싱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하나의 컴퓨터의 메모리가 하나를 가지고 처리한다 그러면 뭐예요? 다중프로그래밍, 멀티프로그래밍 그 다음에 현대의 컴퓨터에 두개 이상의 CPU를 넣어서 처리한다. 뭐라고 그래요? 다중처리스템, 시 멀티프로세싱스템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분단 처리스템은 시 타임쉐어링 시스템에서 한대의 컴퓨터를 동시에 여러 명의 사용자가 대화식으로 시간대를 나눠서 쓰는 방식입니다. 이 CPU를 이렇게 여러 사용자가 시간대를 나눠서 사용하는 방식이고 우리가 좀 이따 배울 라운드 로빈 스케줄링에서 이용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가장 발전된 형태는 뭡니까? 분산 처리 시스템이죠. 지역적으로 떨어진 여러 개의 컴퓨터를 통신 회선을 통해서 연결하는 방식이죠. 이렇게 각각 처리했던 이런 각각 서버에서 처리했던 내용들을 이렇게 서로 연동시켜서 자료를 이렇게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방식 뭐라고 합니까? 분산 처리 시스템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에, 운영 체제 운영 방식이 순서대로 요, 요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이제 발전됐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 중에서 여러분들 이 외우실 때 에, 운영 체제 운영 방식 중에서 가장 먼저 발전된 형태는 일괄 처리 배치 처리고 그다음 뭡니까 가장 나중에 이제 발전된 데는 분산 처리 시스템입니다 기억하시게 되어 죠그 내용이 여기 나와 있죠 에, 운영 체제 일괄 처리 방식은 가장 먼저는 이, 일괄 처리 방식 배치 프로세스 시스템 가장 발전된 형태는 분산 처리 시스템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처음과 나중을꼭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로세스, 프로세스 및 스케줄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시험에는 이 프로세스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다음 중 이제 프로세스의 개념으로 올바르지 않은 거 이렇게 나오니까 이 프로세스의 정의를 잘 기억을 하셔야겠죠? 이 프로세스라는 게 뭡니까? 현재 실행 중인 프로그램입니다.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처리하는 단위고, 프로세스가 할당되는 개체고 운영체제가 관리하는 실행 단위를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프로세스라고 합니다. 운영체제의 PCB블록 내에 존재합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프로세스라고 하죠. 이 프로세스를 보면 맨 처음에 어떻게 합니까?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죠? 생성하죠. 뭐 하죠? 준비하죠. 그 다음에 이제 뭐 합니까? 실행하죠. 실행하다가 뭡니까? 대기상태로 넘어가고 대기상태에서 준비상태로 넘어가는 건 웨이컵업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실행이 되고 나중에 종료가 되겠죠. 그러면 이 중에서 이제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들이 이두 가지를 잘 물어봅니다. 여러분두 가지 디스패치와 플럭을 잘 구분할 수 아셔야 됩니다. 여기서 자, 그렇다면 자, 그러면 여기 디스패치는 뭡니까? 실행을 기다리는 프로세스 중에서 하나의 프로세서를 선택해서 CPU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작업입니다. 즉 CPU를 할당하는 작업입니다. CPU를 여러 개의 프로세스 중에서 하나의 하나의 프로세스를 선택해서 이 프로세스에게 CPU를 어떻게 합니까?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죠. 그래서 CPU를 할당하는 작업을 뭐라고 한다? 디스패치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블록 상태는요. 자, 프로세서가 다른 작업을 필요할 경우 CPU를 뭐한다고 해서 여기에 반납하고 작업의 완료를 기다리기 위해서 대기 상태로 전환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디스패치는 한 프로세서에게 CPU를 할당하는 작업이라고 한다면 블록은 뭐예요? CPU를 반납하고 대기 상태로 전환하는 과정을 뭐라고 한다? 블록이라고 한다. 두 가지 개념 시험에 잘 비교해서 나오니까 잘구분해줄 아셔야 됩니다. 웨이크업은 뭐, 대기 상태에서 준비 상태로 전환되는 과정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뭐, 웨이크업이라고 합니다.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케줄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작업 순서와 시간을 어떻게 합니까? 이 할당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스케줄링이라고 하죠. 이 프로세서를 뭐 생성하고, 그 다음에 실행하고, 중단, 소멸시켜주는 거. 이걸 다 우리가 뭐라고 하죠? 예, 스케줄링이라고 하죠. 다음에 그 스케줄러는요 스케줄링을 수행하는 프로그램들을 스케줄러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여기 스케줄링 기법은 선점형과 비선점형이 있는데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이죠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선점형이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다음 페이지 보시면 비선점형 기법두 가지를 구분할 줄 아셔야 됩니다 자이 선점형은 하나의 프로세서가 cpu 를 할당받아 실행하고 있을 때 우선순위가 높은 프로세서가. CPU를 뺏어서 강제로 우선순위를 어떻게 해요? 예, 바꿀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처리해야 할 프로세서가 이렇게 A, B, C, 이렇게 여러 개의 프로세서가 있다고 하면, 어, 이 프로세서에 어떻게 합니까? 실행순서를 마음대로 이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강제로. 그래서 A라는 프로세서 수용 중일 때, B라는 프로세서가 바로 이제 실행 해야 한다 그러면 멈춰버리고, C라는 프로세서를 진행하는 방식이죠. 이런 형태우리가 뭐라고 하죠? 선절명이라고 합니다. 하나의 프로세서가 CPU를 할당받아 실행하고 있을 때 우선순위가 높은 다른 프로세서가 CPU를 빼앗아 강제로 우선순위를 바꿀 수 있는 형태를 보라고 한다. 선점형이라고 한다라는 걸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선점형 기법에 속하는 건 크게 세 가지인데요. r ROUND l 라운드 로빈이라고 하죠. 이것은 제한된 시간 동안에 동안 타임슬라이스라고 하죠. 제한된 시간 동안에 동안 해당한 프로세서를 처리하도록 CPU를 할당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기 처리해할 프로세서가 뭐 A라는 프로세서, B라는 프로세서 E, C라는 프로세서가 있다고 하면 여기에 뭐가 돌아가요? 시계바늘처럼 토큰이라는 게 돌아가가지고 여기 각각의 프로세스에 제한시간을 줍니다. 0.2초다 그러면 0.2초 만에 어떻게 합니까? 0.2초 동안에 CPU 사용하는 권한을 줍니다. 그리고 다 처리했다고 하면 다음 프로세스로 이렇게 CPU 사용 권한을 넘겨주는 방식. 이게 우리가 뭐라 그래요? 라운드 로빈 방식. 제한된 시간 동안에 프로세서를 처리하도록 하는 방식이 되겠죠. SRT는요, 여기 보니까, Sortist Remain Time에서 남은 처리 시간이 가장 짧은 프로세스에게 CPU를 할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A라는 프로세서는 얘는 남은 처리 시간이 3초다, 얘는 5초다, C는 2초다. 그럼 누구부터 할당한다고요? 가장 짧은 프로세스니까 이렇게 C부터 이렇게 할당한다는 얘기죠.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SRT라고 하고요. MFPQ는요, 높은 단계는 시간 할당량을 적게 하고 낮은 단계는 시간 할당량을 많이 주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에 높은 단계, 낮은 단계 나왔다 그럼 뭘 찾아야 돼요? MFQ, 멀티레벨 이렇게 찾으셔야 돼요 다시 한번 높은 단계, 낮은 단계 나오면 뭐예요? 멀티레벨에서 MFQ다 기억하시고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비선점명 기법은 뭐예요? 하나의 프로세스가 CPU를 할당받아 실행하고 있을 때 작업이 끝날 때까지 우선순위를 바꿀 수가 없어요. 얘는 A, B, C 프로세스가 있더라면 A라는 프로세스가 실행 중이다 그러면 중간에 우선순위를 바꿀 수가 없어요. 순서대로 처리해야 됩니다. 이런 형태로 우리가 뭐라고 하죠? 비선점명 기법이라고 부르죠. 우선순위를 바꿀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다음 이 중에서 뭐예요? f i f 는뭐 먼저 할당된 거 먼저 처리하는 거죠. First In First Out. SJF는 뭡니까? 음, 작업 시간에 가장 짧은 프로세스부터 처리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h r 에은 이제 SJF에 s f 기법의 긴 작업의 지연 불평등을 보완하는 방식이다. 뭐 우선순위 방식이다. 이걸 런 읽어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라고요? 선점형 기법과 비선점형 기법 구분하시게 되고, 특별히 선점형에 속하는 것이 세 가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에이징 방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징 방식은 우선순위에 의한 단점인 무한정지하고 기하현상을 예방하기 위한 방식으로 자원이 할당되기를 오래 기다린 프로세스에 대해서 기다린 시간에 비리해서 높은 우선순위를 주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무한정지와 기아 현상을 예방하기 위한 방식이다. 그럼 뭐라고 기억하시게 돼요? 에이징 방식이다. 기억하시고 데드락. 데드락, 교착상태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것도 둘 이상의 프로세서가 서로 자원을 내놓지 않고 작업을 수행함으로 무한정 기다리고 있는 상태를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교착상태, 데드락이라고 합니다. 이 교착상태가 일어나기 위한 조건은 비산점일 때 그 다음에 정의와 대기하고 있을 때 상호 배제되었을 때 환영 대기했을 때 일어납니다. 즉 우리가 이제 되도록 하게 되면 원 뜻은요. 사거리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다니던 자동차가 있어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양방향 차들이 어떻게 될까요? 교차로에서 다 막히겠죠. 자, 이 교차 상태는 그 여러 개의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A, B, C 이렇게 프로세스가 있는데 이, 둘이서의 프로세서가 서로 자원을 내놓지 않고 작업을 수행해요. A라는 프로세서가 계속 작업을, 어떻게 합니까? 하고 수행하고 있어요. CPU를 할당을 받아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무한 루프 걸려가지고요. 작업이 끝나지 않아요. 그러면 나머지 B라든가 C라는 프로세서는 무한정 기다려야 돼요. 이 상태가 뭐라고 하죠? 교착상태 되도록이라고 하고, 이 교착상태가 일어날 때는 어떤 조건이 있다고요? 비선점일 때 일어나고요. 점유와 대기할 때 일어나고, 상호 배제되었을 때 일어나고 환영 되길 때 일어납니다. 이 교착 상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심을 자주 나오죠. 예방하시죠이 교착 상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시는 게 좋죠. 프리벤션 영어로도 나옵니다. 프리벤션 영어로만 나오니까 기억하셔야 되고 영어로도 회피 교착 상태가 나타나지 않도록 회피해야 되겠죠. 어버이댄스그다음에 뭡니까? 교착 상태가 나타나는지 탐지하셔야죠. 되 디텍션 그 다음에 교착 상태가 나타났을 때뭐 해야 됩니까? 리커버리 하셔야 되겠죠. 이렇게 이제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기억장치 관리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상 기억장치가 나오죠. 주기억장치 안에 프로그램양이 많아서 주기억장치 용량이 부족할 때 보조기억장치 일부를 주기억장치처럼 사용하는 기법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가상 기억장치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주기억장치 램이라고 하죠 일반적으로 램의 용량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뭐이 기가가 있다 그러면. 이 이상되는 이 프로그램을 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보조기억장치를 이렇게 주기억장치처럼 사용하는 기법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가상기억장치, 실행하는 프로그램들을 이 보조기억장치에 넣다가 바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실행에 필요한, 현재 실행한 부, 실행에 필요한 부분만 주기억장치 이렇게 불러들여서 처리하는 방식을 뭐라고 한다? 가상기억장치, 버츄얼 메모라고 합니다. 잘 보시고. 그럼 이 가상기억장치에서 페이지 교체 기법이 있습니다. 여기 잘 보시면 주기억 장치 안에 있는 페이지 중에서 교체되어야 할 페이지를 선택하는 기법인데요. 이게 꽉 찼어요. 이게 꽉 찼어요. 그러면 교체해야 있겠죠. 이 중에서 FIF는 뭐야 가장 먼저 들어온, 가장 오래된 페이지를 교체하는 것이고 l r u 는 뭡니까? LFU는 뭡니까? 사용 횟수가 가장 적은 페이지를 교체하는 거고 l r u 는 뭐죠? 가장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은 페이지를 교체하는 방식이고 NUR는 뭡니까? Not Use r e s t n t l y 에서 최근에 사용되지 않은 페이지를 교체하는 기법입니다. 아주 심히 많이 나온 부분이니까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단편화, 프로그멘테이션이라고 하죠. 기억 장소의 크기가 너무 작아서 이용할 수 없는 부분이 남아있는 상태죠. 우리가 뭐라고 해요? 단편화 되었다고 하죠. 이 단편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억 공간이 남은 부분을 연속된 공간으로 모아주는 디스크 조각 모 프로그램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하드디스크 에서 자료가 기록될 때는 이렇게 순서대로 기억이 되겠지만, 사용자가 이 내용을 놨다가 어떻게 합니까? 뭐 이동하고, 복사하고, 삭제하다 보면 이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끊어져서 기억이 됩니다. 이걸 뭐라고 해요? 단편화되었다라고 하죠. 이렇게 단편화되게 되면 이 프로그램의 수행속도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안정성이 떨어집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최적화해줘야 됩니다. 이때 임대는 프로그램이 뭐라고 요 디스크 조각 모음입니다. 그 다음에, 스레싱, 과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스레싱, 과다 상태. 에, 이거는 이제 시스템을 처리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작업을 무리하게 실행시킬 때 일어나는 게 뭐예요? 이게 에, 과다 상태입니다. 과보라고 하는 거겠죠? 가상기억장치 시스템에서 프로그램이 접근한 페이지나 세그먼트를 디스크에서 주기억장치로 올려놓기 위한 페이지 칠림이 너무 자주 일어날 때 프로그램의 처리 속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상태입니다. 어떨 때 일어난다고요? 에, 컴퓨터 시스템을 처리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작업을 무리하게 실행시키적으할때 발생하는 게뭐다 스트레싱 과다 상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기초 문제를 통해서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셔야겠죠. 1번 작업량이 일정한 수이될 때까지 모았다가 한꺼번에 처리한다. 뭐라고 했어요? 멀티 프로그래밍, 타임 쉐어링 프로세싱 시스템, 시분할이죠 이거는 시분할 그 다음에 리얼타임 프로세싱이 게 뭐예요? 실시간 처리죠. 실시간 리얼타임 프로세싱 시스템 배치 프로세싱 시스템이 게 배치 처리, 일괄 처리죠. 배치 처리, 일괄 처리 이게 답이죠. 자료를 일정한 시간 또는 일정한 수준이 되었을 때 모아서 처리한다. 뭐라고 합니까? 배치 프로세싱 시스템이라고 부르죠.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운영체제의 데이터 처리 방식 중 처리할 데이터의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거나 일정한 수준이 되었을 때 처리한다. 뭐라고 합니까? 배치 처리라고 하죠? 배치 프로세싱 시스템. 이렇게 부르죠. 예, 1번 정답. 이가시되고 3번에, 다음은 온라인 실시, 온라인 실시간 시스템의 조회 방식에 가장 적합한 방식. 바로바로 바로 처리되는 방식을 골라야겠죠. 객관식 출점 업무, 자석 예약 업무, 본국 개선 업무, 성적 처리 업무. 이 중에서 바로바로 바로 처리될 건 뭐예요? 예, 자석 예약 업무. 이렇게 되겠죠. 2번 정답. 4번 문제 보시면, 업무 처리를 실시간 시스템으로 처리할 필요가 없는 거 그랬죠? 실시간 처리 시스템으로 처리할 필요가 없는 거. 저게 공중 공격에 대비해서 동시에 여러 점을 감시하는 시스템. 가솔린 정련에서 온도가 높이 올라가는 경우 폭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치를 취하는 시스템. 고객 명단 자료를 월 단위로 처리하는 시스템. 교통 관리, 비행 조정 등과 같은 외부 상태에 대한 신속한 제어 목적으로 하는 시스템. 실시간 처리가 필요 없는 건 뭐예요? 고객 자료를 월 단위로 묶어서 처리한다? 이건 뭐예요? 일괄 처리, 배치 처리에 관한 내용이죠. 3번 정답 체크하셔야 되고. 5번 문제 보겠습니다. 단발 장치 사용자가 일정한 시간 간격 동안, 타임 슬라이스 동안 CPU를 사용함으로써 단독으로 중앙처리 장치를 이용하것과 같은 효과를 가지는 시스템. 일정한 시간 간격, 타임 슬라이스, 이렇게 나오면 뭐가 나와야 돼요? 시분할 처리 이렇게 나오셔야 됩니다. 정답 1번입니다. 6번 문제 보시면 멀티 프로그래밍, 아니 멀티 프로세싱에 대한 설명입니다. 다중 처리에 대한 설명입니다. 틀린 거 있어요. 컴퓨터 한 대에 두개 이상의 CPU를 설치하여 병렬 처리하는 방식이다. 그렇죠? 하나의 컴퓨터에 동시에 두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적재하는 처리 적재해서 처리하는 방식이다. 이건 뭐에 관한 내용이에요? 이거는. 이거는 멀티 프로그래밍에 관한 내용이죠. 멀티 프로그래밍. CPU 한 개죠. 멀티 프로그래밍 멀티 프로그래밍 요거에 관한 내용이죠. 멀티 프로그래밍에 관한 내용이니까 2번을 다으어보셔야 되고 한 시스템에서 여러 개의 처리 과정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이다. 그렇죠?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동시에 실행해서 프로세서와 입술력 장치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다. 그렇죠? 정답은 몇 번? 2번 이렇게 체크하셔야 되고 7번 문제 보겠습니다. 운영체제의 발전 단계 중 가장 적합한 거. 가장 먼저 발전된 것 뭐다? 배치 처리. 가장 나중은 분장 처리. 이렇게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배치 처리가 앞에 나온 거 찾으시면 됩니다 배치 처리, 다중 프로그램이 시분화 시스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8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컴퓨터 시스템 내부에서 실행 중인 프로그램. 뭐라고 했어요? 그렇죠. 프로세스라고 했습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컴퓨터 내부에서 실행 중인 프로그램. 프로세스라고 하죠. 잘 기억하시고. 9번에, 프로세스 정의가 가장 거리가 먼 거. 1번에 실행 중인 프로그램 2번에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처리단이다 3번에 프로세스가 활동되는 개체다 4번에 데이터 저장 공간이다 뭐가 틀렸죠? 데이터 저장 공간 보조 기억 장치 뭐주 기억 장치 이런 것들을 의미하겠죠? 프로세스는 실행 중인 프로그램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처리단이다 프로세스가 활동되는 개체라고 우리가 정의했죠 4번 니답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운영체제 구성 요소 중에서 프로세스를 생성, 실행, 중단, 소멸시켜준다 뭐라고 그래요? 스케줄링이라고 하죠. 1번. 정답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is a processing is a p r o c e s s i 가 g is a p r o c e c p u 를 할당한다. 뭐라 g is a processing is a p r o c e s s 가 n g is a p r o c e c p u 를 할당하겠다. c p u 할당. 뭐라 s i n g i 스 a processing is a p 번 프로세스 상태 n g is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프로세스 가 준비 상태에서 실행 상태로 전환되는 과정. 여기 보세요. 어디에서 어디로? 준비 상태에서 어디로? 예, 실행 상태. 즉 CPU를 할당한다는 얘기죠. CPU를 할당하는 거니까 우리가 뭐라고 보셔야 됩니까? 예, CPU를 할당한다 그러면 디스패치라고 보시죠. 예, 3번 정답이죠. 웨이크업은 뭐였어요? 우리가 대기 상태에서 어디로 가는 거죠? 대기 상태에서 준비 상태로 가는 것은 이게 이제 웨이크업이었고. 스페치는 CPU를 이제 할당하는 작업이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 정답. 13번 문제 보시면 다음에서 설명하는 프로세스 상태 변화는 무엇인가 그랬어요. 실행 상태의 프로세스가 종료되기 전에 출력이나 기타 다른 작업이 필요할 경우에 CPU를 모한다. CPU를 반납하고 작업의 완료를 기다리기 위해서 대기 상태로 전환한다 그랬어요. CPU를 반납한다. 그럼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 블록 상태 이렇게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2번 정답입니다. 자,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비선점형 프로세스 스케줄링 방식에 해당하는 거 그랬죠? 비선점형 프로세스 스케줄링 방식에 해당하는 거. 그러면 우리가 뭘 기억하셔야 됩니까? 이 선점형 스케줄링 방식에 해당하는 거세 가지 외워두셔야 되죠? 뭐 있습니까? 라운드로빈 방식이 있었죠? 또 나와 있어요. SRT 방식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높은 단계, 낮은 단계 나오면 MFQ, 세 가지가 있었죠? 이세 가지는 선점형이니까 이렇게 써놓고 답을 찾으셔야 되죠? 그렇다면 비선 점에 해당하는 거 찾으라고 그랬으니까 선점에 해당하는 라운드 로빈 들어간 거또 뭐예요? 어, SRT 들어간 거 이런 거는 이제 뭐예요 답이 아니죠 그러니까 정답을 몇 번으로 보셔야 됩니까 2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에, 프로세스 스케줄링 방식중에서 선점에 해당하는 거세 가지 외우셔야겠죠 알아 라운드 로빈 SRT 높은 단계 낮은 단계 MFQ 응? 외우시 주셔야 됩니다 2번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번 문제 보시면, 프로세스 스케줄링 방식 중에서 가장 먼저 CPU를 요청한 프로세스에게 가장 먼저 CPU를 할당하여 처리하는 방식, 이 뭐라고 합니까? first in, first 그죠 예, 1번 정답이고, CPU 스케줄링 알고리즘 중에서 규정 시간 또는 시간 조각, 시간 조각을 미리 정의하여 CPU 스케줄러가 준비 상태 Q에서 정의된 시간만큼 각 프로세스에게 CPU를 제공하는 시분의 할 시스템을 적합한 방식이다라고 되 있죠. 시간 조각 즉 뭐예요? 이거는 라운드로빙 방식이죠. 라운드로빙 각각의 프로세스에게 일정한 시간만큼만 CPU를 어떻게 합니까? 예, 사용할 권한을 주는 방식을 우리가 뭐라 그랬습니까? 라운드로빙 방식이라고 우리가 불렀죠.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7번 다중 프로그램 시스템 내에서 서로 다른 프로세스가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을 무한정 기다리고 있다. 뭐라 그랬습니까? 그렇죠. 교착상태 데드록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데드록. 이렇게 이제 보셔야겠죠. 교착상태 데드 자, 정답 4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8번 같은 문제입니다. 다중프로그램상에서 두 개의 프로세스가 실행 중에 있게 되면 각 프로세서는 자신이 필요한 자원을 가지고 실행되다가 서로 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자원을 포기하지 않는 상태에서 다른 프로세스 자원을 요구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 경우 두 프로세스는 더 이상 작업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이 상태를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교착 상태, 대달록이라고 불렀죠. 1번 전쟁입니다. 그 다음에 19번 문제 보겠습니다. CPU 스케줄링 방식 중에서 우선순위의 방법의 단점은 무한정지와 기아현상이다. 이 무한정지와 기아현상의 단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식, 어떻게 그랬어요? 에이징 방식이다 외우셔야 됩니다. 무한정지 기아현상 나오면 에이징 방식 이렇게 기억하셔야 되고요.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중프로그램 환경에서 c p u 가주기억장치 내부 프로그램을 실행하는데 걸리는 시간보다 페이지 부재에 따른 페이지 대체에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됨으로써 전체 컴퓨터 시스템의 성능이 저하된다 뭐라고 했습니까? 워크로드, 로컬리티, 컬리션, 스트레싱 뭐라고 했습니까? 슬래싱, 과다 상태죠. 슬래싱, 과다 상태. 예 네, 답입니다. 3번 니답 자, 21번에 교착상태의 발생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거 그랬죠? 교착상태는 언제 발생하죠? 순환되기일 때, 정유화되기일 때, 상고 배제일 때 발생하죠. 선점이 아니라 뭡니까? 비선점형일 때 발생하죠. 선점이 아니라 어일때 발생한다? 비선점형, 즉 하나의 프로세스가 자원을 내놓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무한정 CPU를 잡아먹는 상태죠. 우리가 비선점의 방식이죠. 이때 교착상태가 발생하는 거니까 4번을 답으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22번 보겠습니다. 교착상태의 필수 조건이 아닌 걸 했습니다. 적어도 하나의 자원을 보유하고 현재 다른 프로세스에서 완성된 자원을 얻기에 기다리는 프로세스가 있어야 한다. 선점형이 야 한다. 아니죠.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비선점형이 어야 합니다. 비선점형 같은 문제입니다. 환영상태가 대기, 대기상태이 되고 최소 하나 이상의 자원이 공유된다. 맞는 얘기입니다. 정답 2번 23번에 교착상태에 관한 설명입니다. 올바르지 않은거 그랬어요. 그 다음에 1번에 교착상태는 둘 이상의 프로세스들이 서로 다른 프로세스가 차지하고 있는 자원을 요구하여 무한정 기다리게 함으로써 결국 해당 프로세스의 진행이 중단되는 상태다. 이렇게 쭉 되어 있죠. 자 여기 보면 1번, 2번, 3번 다 맞고요. 자 틀린 질문을 먼저 볼게요. 자 교착상태는 프로세스 들이 자신의 자원을 내놓고 이렇게 돼 있죠. 이 보세요. 교착 상태는 로세스들이 자신의 자원을 어떻게 해요? 내놓는 게 아니라 내놓지 않고 상대방의 자원을 요구하는 것이 순환을 이룰 때 발생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지분이 여기 틀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눈여겨 보셔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정답은 몇 번이다? 4번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에 24번에 다음 가로 안에 알맞는 거였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 교착상태, 데들락데드락을 핸들링, 조절하는 방법입니다. 그게 뭐예요? 세 가지가 있죠. 여기 보니까 뭐 있어요? 첫 번째 뭐가 있고, 두 번째 뭐예요? 데들락 어버이던스, 이게 뭡니까? 회피한다는 얘기죠, 회피. 회피, 피한다는 얘기죠. 또 하나 뭐 있었습니까? 데들락 딕텍션, 뭐예요? 이게 탐지한다는 얘기죠. 탐지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 뭐 있습니까? 리커버리 뭐예요? 회복시킨다는 얘기죠. 이거 이제 교착 상태 이제 조절하는 방법 중에 하나죠. 또 하나 뭐 있나요? 빠진 게 교착 상태 뭐예요? 프리벤션, 예방이죠. 교착 상태는 뭐 한다? 프리벤션, 예방한다라는 얘기죠. 예방한다. 이렇게 이렇게 하셔야겠죠? 그래서 간화에알 맞는 건 뭐예요? 교착 상태 조절하는 방법 중에 하나 찾으라는 거니까 프리벤션, 예방한다. 이거 기억하셔야겠죠? 자, 이전에 나왔던 문제에서 반복이 나오니까 영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데드락 조정하는 방법은 그러면 프리벤션아 이게 답이구나 라고 기억해두셔도 됩니다. 25번에 주 기억 장치 용량을 실제보다 크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실제 자료를 보조 기억 장치에 두고 주 기억 장치에 있는 것 같이 처리하는 방식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예, 가상 기억 장치 거처 용이라고 하죠. 정답 1번이 답이 되겠죠. 1번 정답. 그 다음에 26번 보겠습니다. 가상기업장치 기법인 페이지 대체 알고리즘에 대한 설명입니다. 틀리고 그랬죠? FIFO, 가장 처음에 기록된 페이지를 교체한다. l r u 최근에 쓰이지 않은 페이지를 교체한다. LF, LFU, 최근에 사용의 수가 가장 작은 페이지를 교체한다. LR, MRU, 사용 빈도가 가장 많은 페이지를 교체한다. 틀린 거 뭐가 틀렸나요? 이번에 최근 쓰이지 않은 페이지를 교체하는 건 이건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NUR입니다. n u r 적어놓으셔야 되겠죠 정답 2번입니다. 27번에 페이지 대체 알고리즘 중에서 개석기를 두어서 가장 오랫동안 참조되지 않은 페이지를 교체할 페이지로 선택하는 기법 이렇게 물어봤죠? 이게 뭐예요? 가장 오랫동안 참조되지 않은 페이지를 교체할 페이지로 선택한다. 뭐라고 그랬어요? LRU라고 그랬죠. LRU. 정답 1번, 2번.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다음에 28번 보시면 여러 레벨로 단계를 나눠 처리하는 방식이다. 높은 단계는 에 시간 할당 량을 적게 하고 낮은 단계는 많은 시간 을 할당 해준다. 높은 단계, 낮은 단계 나왔다. 그럼 뭐 답이라고요? MFQ 이렇게 기억하시라고 했죠. 높은 단계, 낮은 단계 MFQ. 자, 29번 문제 보겠습니다. 기억 장소의 크기가 너무 작아서 이용할 수 없는 부분으로 남아 있다. 우리가 뭐라고 래요 컴팩션, 프래그멘테이션 가게지 컬렉션, 리플레이스먼트. 뭐가 답입니까? 프레그멘테이션. 단편화라고 하죠. 프레그멘테이션. 한글로는 뭐라고 그래요? 단편화라고 하죠. 기억 장소가 조각 난 거죠. 정답 몇 번? 2번. 이렇게 답을 체크하셔야죠 자, 수고하셨습니다.